신 뽑는 건막 나이죠. 아이지 이제 또인 아프세요? 아니 지금 안요안 아프실 거래. 아 저는 강한 강한 사람이야. 이거 <목소리> 뭔가. <정도인가. 목소리> 그 치과에서 많이 하던 건데.